저는 글씨를 참못 썼습니다. 악필이라고 하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내가 글씨를 한번 배워보라고 권하더군요. 첫 시작은 펜글씨를 배웠지만 저는 정형화된 글씨 쓰기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씨의 원류인 붓글씨를 배워보겠다는 마음을 내게 됐고 서예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어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서예인의 길을 걷게 됐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 쓰고 읽는 글씨라는 것도 악필이었던 제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열심히 해보자 했던 계획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제가 붓을 잡은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길다면 긴그 시간 동안 한길을 걸어오면서 좋은 글씨란 어떤 글씨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끊임없는 답을 구했습니다. 좋은 글씨란 어떤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개성이 살아있다면 좋겠죠 사람의 키도 체중도 조금씩 다르듯 글씨의 키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로형과 가로형이 다르고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다르며 중요도에 따라 다르고 명사인지 조사인지에 따라 변화합니다 좋은 글씨는 칼같은 마스게임이 아니고 기러기 떼의 날아감 같은 것이며 홍학의 군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벗들이 모여 즐거이 부르는 합창과도 같습니다. 저는 늘 서예 작품을 하기 전에 노트에다가 펜으로 먼저 연습을 해봅니다. 이 글을 예서로 쓸지 전서로 쓸지 전서로 쓴다면 마음심은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 등 한글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붓 대신 펜을 들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에 종이를 펼치죠 어찌 보면 종이와 붓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노트와 펜을 쥐고 노닥거리는 셈인데 이 과정 속에도 좋은 글씨는 서예는 문자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펜글씨 컨텐츠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늘 뒤에서 은밀히 해오던 작업을 겉으로 드러내려니 낯간저럽기도 합니다만 서예인들을 비롯해서 글씨를 읽고 쓰는 모든 분들께 제가 30여년간 연구해온 좋은 글씨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설레네요 다음번에는 아주 오래전 펭글씨 학원에서 배웠던 펭글씨부터 판본체식 펭글씨 그리고 제가 한글서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바보체까지그 차이점과 쓰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